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하와 현지에서 어, 마을러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아, 뉴스, 하와이 요컬 뉴스를 어, 여러분들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어, 벌써 그 하와이가, 어, 강강 재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렇게 셧다운, 락다운을 했다가, 아, 강강 재개를 한 지, 어,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정리 겸또 여러분들한테 지난 그 뉴스들이 이제는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뉴스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어, 첫 번째는, 아, 이제 이제 자가 격리 없이 하와이 어,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 어, 카와이 리조트 어 이제 버블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을 다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세 번째는 이제 하와이 집단 면역이 여름쯤에 이제 어 생길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와 다섯 번째. 아, 어, 하와이 뉴스는 어네 번째, 아, 어, 하와이 식당들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 폐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용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여러분들 챙겨드릴 테니 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어, 첫 번째 뉴스는 정말 너무 반가운 뉴스인데요. 어, 돌아오는 2월 5일부터 어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어, 하와이에서 열흘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어, 여행을 어,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하와이를 피치 못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행을 온다면은 샌프란시스코 또그리고 얼마 전에 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도 검사소가 생겨서 이쪽을 통해 이제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어, 바로 그냥 입국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가 생겼습니다. 아 근데 이네곳 병원이 아,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 인하대학병원 아, 아산병원. 이렇게 이제 네 곳이 발표됐고 추후 더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여행을 오시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시면 2주 격리는 아직까지 한국 그 정부에서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 그 여행 이렇게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아가서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뉴스는 카와이 리조트 버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확인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섬에 이제 카와이 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 꼭 아셔야 될 것은 3일간에 리조트에 머물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탈을 못 합니다. 물론 리조트 안에서 뭐든지 할 수는 있고요. 어, 그리고 물론 이제 팔찌를 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3일 후에 다시 이제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여행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카우이는 현재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현재는, 어, 여섯 개의 리조트에서, 어, 리조트 버블을 진행 중이고, 2월 1일부터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된다는데 아, 어 지금 이런, 지금 뭐라 그까 지금 돌아가는, 어, 녹화를 서 이렇게 보는 거 봤을 때는, 3월, 4월 되면은 더 좋은, 어, 이렇게 카와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뉴스도 상당히 그 반가운 뉴스고요. 어, 세 번째는 하와이 집단 면역 어 여름쯤에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와이 부지사 이자 어, 닥터 자시그리는 어독립기념일 오는 7월 4일까지 아, 어, 하와이 인구 75% 어 백신 접종 기준으로 어 여름에는 이제 어떤 이런 그 하와이의 집단 면역을 어 목표 어 달성할 거로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이제 어 대통령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하와이 주 정부에도 어떤 이런 백신 수급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또 했다고 하니까 하와이는 올 여름쯤이면 어, 매우 좋을 걸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뭐랄까, 괴로운 상태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식당들도 영업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폐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뭐 이제 하와이 셰프로 유명한 이제 알란왕 레스토랑도, 어, 이제 폐업을 해왔고, 또 제가 있는 이제 코나 이제 뭐 유명한 카페, 뭐 프렌치메이스 카페라든지, 아, 하와이 최초의 카페였던, 이제, 홀루아코아 카페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요, 이제, 폐업 리스트는 제가, 아, 추후, 따, 따로, 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전에 제가 뉴스를 내보냈지만은, 아, 어떤, 관광 명소 그리고 뭐, 주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방문객수 제한을 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 어, 뉴스를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뉴스 정말 빅뉴스죠. 어, 이제 2월 5일부터, 어, 앞전까지만 해도 이제 과거 뉴스가 됐습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공항, 또노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돌아와서 어, 여기서 이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하와이를 입국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돌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 있어야지 하와이로 왔는데, 이제 2월 5일부터 한국의 지정병원, 하와이 주정부에서 인간, 네 곳의 병원에서 음성 확인서만 가져오시면은 이곳에서 이제 자가격리 없이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세 번째 뉴스에 이제 어떤 그 하와이에도 이제 어 집단 면역이 어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제 전후에서 생길 것 같다고 하니까 아뭐 어, 이제 2월부터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 음,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 하와이에도 정말 뭐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하와이도 이제 수급 안, 이렇게 뭐야 물량이 안 끊기게 계속 공급에 차질 없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어, 올 여름이면은 어, 이제 하와이도 더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그뭐 여름쯤이면은 어, 하와이 여행을 보다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뉴스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들 이제 공유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세요.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